Feels like dreaming. Letting go of these demons. I am d r e a m i t a e t w o k o a t 저 혼자 탈게요, 그럼. Yeah, 좋은 시간 되세요. Yeah, 한시간 타는 거죠, 우리. Yeah. 나중에하직안 돼요. 조키 애모. 같이 안 가나? 모차. 위라코 투게더. 투 이게들 이거 투게더. 오. 어. 근데 진짜 요쪽 배경 진짜 좋아요 지금. 완전 이뻐요. Yeah, thank y 라이드 네 빨리 빨리. 예. 빨리 빨리. 예. 돈다 돈다. 와. 와. 아, 이래 이래 이래서 옷을 가져라는 거구나. 빨리 빨리 어지럽다 이래니까 또. 끝끝고득 잡고 끝 오케이 끝와다오 춤판 났어 <웃음> <나왔어. 웃음> 오오 우팡 oh. nice. 강남스타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밤. 전 That's nice, thank you! Oh, oh thank you! You're so g d 를 잡나보다 오, 오 보이지도 하신가.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? 오 어, 어, 좋아요 좋아요 어뭐좀 아시는데요? 이게 예. 오오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, 오, 대박이다. 오, 대박이다. <웃음> 이거 특허 받고 하는 건가? 근데, 여기 따라하는 건 따라하는 건가 어? 윤스키친? 그 아예 이름을 딱 따... 뭐야 설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No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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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먹으라고 못하겠다 야시장에 왔습니다 이쁘다 근데 아 아까그 개로 이거 하나 보네요 우리 개 잡은 걸로 어,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또 갖다 파는 거 봐요 만한 이거 는요이한게지이지고이건 네. 뭐지? 어 이거 더맛 이거 보지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 유만동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뭔가 대표적인. 이거 뭐기이원망이원 망고 이원 망고. 원 망고 투 망고 뭐알 투 망고. 망고네요 한국에서 이게 하게안나네 <목소리가> 한국에서는 설탕 맛인데 여긴 진짜 망고 맛. 그걸 대박이다. 아유, 너무 징그럽게 있은거 아니에요? 껍질다 벗겨져 있는데. 하이 바비큐. 맛있다. 삼겹사 레드 스퍼오징어차코메 하나에 1 0 0 0메 하이 라이 타나 맛있다. 아마치즈. 3만 동 여기는 또삼만 동이라네요, 이게. 아, 삼만 동이다. 원예원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음. 맛있어요. 다 소리 들려 줄게요. <웃음>